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 에브리원. 박세용 프로입니다. 하체를 보통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의 focus, 어, 집중은 어디에 가 있냐면, 골반 턴. 그죠? 체중 이동.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상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발바닥 지면이에요. 어, 오늘은, 하체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전에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이 좀몇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찍게 됐어요 제가 하체 들어가기 전에 어, 통통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리고 하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손을 먼저 보시면 여기 애기 손가락 있죠? 애기 손가락에 여기 통통한 부분 요쪽이 애기 통통이에요 넘어졌을 때 집히는 부분 여기 그리고 엄마 손가락, 바로 밑에 손바닥 부분이 엄마 통통이고요. 그리고 아빠 손가락, 바로 밑에 부분, 요렇게 넓게 통통한 부분이 아빠 통통이라고 불러요. 제가 요렇게, 어, 그립 잡을 때 제일 중요한 요세 가지 부위를 통통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아빠 손가락, 엄마 손가락, 애기 손가락 근처에 있어서 애기 통통이 엄마 통통이 아빠 통통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새로운 통통이들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해요. 그게 뭐냐면, 발에 있는 통통이들이에요. 발바닥에 오른쪽 통통인과 왼쪽 통통이에요. 앞바발가락 밑에 통통한 부분, 발바닥. 발바닥부터 발 뒤꿈치까지. 전부 다 통통이라고 부를게요. 자, 옆면이죠. 요렇게. 옆면을 이쪽 안쪽 면을 다. 아빠 통통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발바닥에 애기 발가락 왼쪽 날끝 뒤꿈치까지 이렇게 다 끝면이 애기 통통이라고 부를게요. 어. 하체를 보통 사용하실 때 주로 어, 여러분들의 focus, 어, 집중은 어디에 가 있냐면 골반 턴 그죠? 체중 이동 이런 데가 있는데 사실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발바닥 지면이에요. 어 시중에 나와 있는 용어 중에 지면 반발력도 있죠. 그게 뭐냐면 지면 반발력이라는 거는 발바닥이 지면에 닿아서 반발력을 만들어 내는 건데 이 지면이 많이 닿으면 많이 닿을수록 그 반발력을 만들어 낼수 있다는 건데 만약에 골반턴만 생각을 한다. 억지로 뭘 밀어내서 움직이려고 한다 하면 이 발바닥에 지면은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한쪽이 떠버려요. 음. 그러면 원하는 결과물을 볼 수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거는 백스윙 때 일단은 다 접어 두시고 오른쪽 갈 때는 오른쪽 왼발은 아빠 통통이 오른쪽 발은 애기 통통이 날로 가주세요. 날. 이렇게 백스윙 때 날로 가주시고 다운스윙 시작하고 허리부터 왼쪽 날로 가주세요. 왼 오른쪽 발은 아빠 통통이 왼쪽 발은 애기 통통이 이렇게 같이 가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되면 뭘볼수 있나요? 발바닥 전체가 땅에 낙인 찍듯이 한 번쯤은 다 다져. 어. 이게 목표 행동이에요. 근데 얘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한쪽이 붕붕 떠요. 어, 이거는 면적 자체가 땅에 닿는 면적 자체가 작기 때문에 반발력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 맞을 때만큼은 면적이 제일 많은 부분이 닿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반발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려면 오른쪽 날 그리고 바로 시작은 먼저 하지 마세요. 공 맞힐 때 면적이 제일 많아야 되기 때문에 허리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고 허리에서부터 땅 같이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서 같이 땅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자 나쁜 습관 있으신 분들, 도시는 분들은 뒤꿈치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시는 분들은 뭘로, 심하신 분들은 심지어 왼쪽도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어, 두 번째 나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실 거냐면 얘를 꽝칠 거예요. 꽝 쳤을 때 얘를 이렇게 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의 발목이 되게 아슬아슬해 보이죠? 되게 위험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고 있을 거예요. 발목 삘 것처럼. 어, 이것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제가 원하는 거는, 오른쪽 발바닥, 왼쪽 발바닥 했을 때, 이 애가 안정적이게 두개다 땅에 닿고 있으려면, 골반이 제자리에서 돌아줘야지만, 중간,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지만, 어, 두개 통통이가 땅에 제대로 잘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백스윙, 다운 스윙. 이런 식으로. 백스윙, 다운 스윙. 이런 식으로 연습해보시면 밸런스도 훨씬 좋아지실 거고요. 어, 그, 얼리 익스텐션이나 뭐 스피나웃 이런 것은 물론이고, 일단 되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지 마시고요. 미리 하지 마시고요. 자, 오른쪽 같죠? 허리에서 같이. 이런 식으로 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ave a great day. Bye.